해신쿡입니다! 여러분! <웃음> 네, 오늘 지금 홍대에 와 있는데요. 오늘은 특별한 뭐, 뭐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? 뭐라, 뭐라 해야 되나요? <웃음> 오늘은 어, 저희 첫 회식이 있는 날! <웃음> 지금 일하신지가 이제 1년이 다 된가는데 오늘 저희 회사 첫 회식이에요. <웃음> 옆에 지금 저희 편집자분이 계세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! 안녕하세요! <웃음> 영양 첫 <천출현이> 출연이세요 <돼요. 웃음> 네, 그래서 방금 홍대에서 만나가지고 일단 카페에서 이제 일 얘기 조금 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카페부터 갈 겁니다!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하고요 고 <웃음> <웃음> 이러면 제가 뭐가 되니까 <웃음> 아이스 스웨디시 베리드 티 주세요 이런 걸잘 영상에 놓을 수 있어. 촬영해 놓은 거 아니야? 하고 있어, 이제. 아, <웃음> 어, 그건 다. 주제 해 놓을 수있 네. 어, 어디부터 해야 되지? 가장 먼저는 일단 영상 보면은. 네. 어. <웃음> <웃음> 아 제가.. 여러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<웃음> 아, 저 선택을 잘못 해가지고 아 드시고 싶은 거라놓으라 했잖아요 제가 오늘 내일 먹을래 뭘 먹죠? <웃음> 오늘 합정까지 걸어왔는데 어, 너 카메라빨 잘 받는다고 <웃음> 어디 가지? <웃음>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막 고르고 있는 것 같지만 한20몇 분? 30분째 지금 30분째 지금 걷고 있어요 <웃음> 여러분 8시가 넘었어요 저희 결하 사람들끼리 만나나왔 밥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. 드디어. <웃음> 우리가 찾던 해물이 있어요 해물. 그래, 이렇게 고생하고 먹는 게. <웃음> 조개찜 먹을 거예요. 네. 토크를 좀 해볼까요? 네. 아, 이런 점이 싫다. <웃음> 저희 사장님은요. <아니면> 뭐? <웃음> 저희 사장님은. 허리가 <웃음> 안 들어가요. 허리가 안 들어가요. 정말 너무 좋은 상황인데. 이각을 엄청 많이 하세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, 사장님. 사실 오늘도 지각했어요. 그거 말고는 진짜 없으신가요? 불만이... 불만이요? 이 초반에는 거 이거... 저희가 트이블이좀 있었잖아요 아, 약것도약 이거... 이없 이거... 난더이상 사장님을 이거... 이야 되잖아요 즘즘 이거... 이요요이 <웃음> 해탈하신 것 같은데 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보니까 조금 해탈하신 것 같더라고요 <웃음> 그냥 포기를 <통일을> 했구나 <웃음> 같이 이제 일을 한 지가 10개월 이제 10개월 초 지금까지는 약하였고 이제 제일 저는 영상을 많이 올려야 돼요 제가.. 그대로 회사그 아시죠? 그.. 하나 들어가지고.. 갑자기 콕아네아네네네 이거기고 이렇게 먹어서선생겠습니다 내가 으 이렇게 기 <목소리도> 음. <목소리도> 음.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어요. 소고기, 야채, 샤브샤브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진짜... <웃음> 어떠셨습니까? 오늘 첫 회식 가지 어, 마. <웃음> 맛있네요 <웃음> <웃음>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, 충분히 맛있었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<웃음> 네 그럼 오늘 저희 회사? 회사? 첫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<웃음> 이게 날아갔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었으면 어 음식이나 만들었으면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